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을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결혼을 했든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든 내 여자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 둘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팁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생각보다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좀 단순한 사람이기도 해요. 근데 여성분들은 요 우리가 생각하는, 남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원하거든요. 그래서 가끔은 내가 연애를 하든 지금 부부관계에 있든 여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맞추는 게참 힘들죠. 근데 사실 여성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참 이해가 안 가고 힘들어요 하지만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심리가 훨씬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가 1을 불안해한다면 요 여자가 2를 불안해한다 정도가 아니고요. 남자가 1을 불안해한다면 어쩌면 여자는 1,000을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요 여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.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왜 저런 불안심리를 갖는지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. 근데 이게 역으로 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요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어쩜 저렇게 무관심하고 대책 없고 생각 없는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자들 보면서요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상하다고 라 생각할 거면 여자를 안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면 차라리 덜 불안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요 남자는 안 불안해하고 여자는 불안해한다고 라 이야기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여자가 열등한 걸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.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. 여자분들 입장에서 남자를 보면요. 남자는 냉혈한이고요 마음이 없는 거고요.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. 누가 우월하고 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. 남자인 내가 여자를 이해하려면 여자들이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해할 수 있다고만 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.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,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요 남녀 사이에 어떤 충돌이 생겼다고 가정해볼까요? 그 충돌이 생겼을 땐두 사람 다 격한 감정으로 소를 대했을 거예요.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. 남자인 나도 내 나름은 화가 났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물론 여자분도 요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둘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부터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. 남자인 나는요. 이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골치가 아파요. 그래서 이 생각이 머리를 터트릴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기로 해요. 아 모르겠다. 나중에 생각하자. 그렇게 일단 딴 곳으로 치워놓는다고요. 그 생각 자체를 다른 곳으로 밀어놓죠. 근데 여성분들은요.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마음이 드니까요. 그거를 해결할 때까지 뭔가 계속 생각을 이어가요. 그래서 그 해결법이 나올 때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투고 나서 두 사람이 충돌하고 나서 남자의 생각은요 잠시 내려놓고 있고요 여자의 생각은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요 내 남자는 자기처럼 자기를 놓고 괴로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핏 봐도 생각을 내려놓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입장에서 꼭 그런가요? 내 여자에 대해서 안 괴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잠시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여자가 그런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다고요 아파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문제 상황이 됐을 때내 머리가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이 들어왔을 때요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요 남자인 나는 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화가 났지만요 여자의 생각에는 요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인 나는요 내 여자친구하고 잘 지내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잘 지내고 있고요 내 남자친구가 참잘 해줘요 그래서 이 잘해 줌이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사라질까 봐 하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불안함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남자인 내가 요 여자에게 바빠서 전화를 잘 못해줬어요. 그럼 여자는 요 전화가 잘 오지 않으니까 자기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생기고요. 남자인 내가 달콤하고 다정하게 여자를 잘 대해주면요. 이 달콤함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을 갖게 되죠. 얼핏 봐도 많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여자가 불안하는 순간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. 자기가 정말 소중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욕심날 때 그것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여자가요 나에게 많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나한테 불안한 감정들을 주고 있다면요 그건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무턱대고 내 여자의 마음도 모르면서 귀찮다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요 나는 여자친구에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남자일 수도 있죠 내 여자친구는요 불안해요.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. 불안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. 불안하지만 참고 있다가 내가 불편해할까 봐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누르고 있다가 그래도 안되겠을 때 그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사실은 천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요.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도 백이될 때까지는 참고 있다가 그때서야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그것마저도 왜 그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느냐고 밀어내고 있다면 내 여자가 남자인 나를 위해서 9 0 0을 노력해 준걸 이미 모르고 있는 멍청인걸 수도 있겠죠 그래놓고 내가 멋진 남자인데 나는 생각이 많은 남자인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내 모습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 여자를 정말 사랑하게노라고그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요 내 여자가 9 0 0을 노력하고 나는 1 0 0도 노력을 못하고 있다면 내 여자친구가 원망을 해도 어쩌면 난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여자친구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큰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그 사람의 불안함을 달래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의 불안함을 달래 줬을 때내 여자에게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진짜 인정받고 멋진 남자로 각인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인 나와 같은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남자인 나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꼭 인식하시고 서로를 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